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엔드게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뭐 마블덕후라면 당연하겠지만 졸라게 재밌어서 벌써 두 번이나 본 희대의 명작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이죠 하...삼천만큼 사랑해 아무튼 이런 엔드게임 시리즈가 끝나서 실망하고 계셨나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트나이트 엔드게임모드 호크아이 캡틴 아메리카 도르 아이언맨이 되어 타노스를 자진모리장단으로 때려 죽이는 쾌감을 맛보세요 엔드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인 스타로드와도 콜라보를 하였으며 우리들의 영원한 아이언맨 로버트도 티셔츠를 착용하면서 마블과의 엄청난 콜라보를 예견하며 완벽한 빌드업을 마친 후 드디어 등장한 포트나이트 엔드게임모드를 통해 타노스가 되어 우주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엥 포트나이트 그거 건축도 못하면 찐따되는 고인물게임 아니냐 거 완전 유저들 고인물이다 못해 석유가 됐구만 무슨 또 이상한 게임을 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엔드게임모드에는 건축같은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엔드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 어벤져스 진영과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정의로운 타노스 진영으로 랜덤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팀이라면 보물지도를 따라 후크아이 토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의 보물이 숨어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히어로들의 무기들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노스와 그 부하들이 스톤을 먹지 못하게 이즈매를 열심히 해주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타노 스 팀이 되어 다면 맵에 랜덤으로 떨어지는 스톤을 잡아 타노스가 되던지 스톤을 잡지 못했다면 타노스의 군대가 되어 우주의 절반을 구하려는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히어로들을 레이저건과 함께 먼지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뭐 나는 총을 잘 못쓰고 죽기만 해서 재미가 없을거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타노스 팀의 쫄따구들은 목숨이 다 없어질 때까지 히어로 팀은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을 때까지 무한으로 계속해서 살아나는 무한 데스매치 같은 모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블과의 콜라보로 스타로드의 스킨 영화 속그 명장면에서 스타로드가 추었던 댄스 등등 다양한 마블 관련 콜라보 아이템들도 있으며 기간 한정 모두 퀘스트만 클리어 하면 획득할 수 있는 마블의 퀸젯 글라이더 아이템 등등 덕후들의 취향을 빡빵 단번에 저격하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죠 뭐 어차피 무료인데 타노스와 다양한 어벤져스들의 히어로들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그리지만 드레이크 등 유명인사들도 플레이하는 한국에서만 흥행 못한 불쌍한 초각겜 포트나이트 엔드게임 모드. 꼭 한번 플레이 보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